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예요 구독!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좋은 기운을 받아 합니다 이 새벽에 이 야밤에 좋은 기운을 받아서 자, 뽑아야 되고요 일단 센고쿠와 우리 해적왕의 오른팔 명왕 실버즈 레일리 자자 자, 여러분들의 대리만족 시간 가보도록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여러분? 자 여러분이 준비가 되셨을 때 시작을 하도록 합니다 자아 맞아요 확률 한번 봐야겠다 확률 한번 보고자 확률이 1% 오호 마젤란 이완코브 후지토라 루피의 형사보, 카이로, 쿠마, 징베, 카토, 카타쿠리 어 전반적으로 어 괜찮은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을 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자 좋은 기운을 받아서 레일리 잡으로 갑니다 레츠고 간다 동길을 걸어야 되는데 지금 일반길을 걷고 있죠 느낌이 좋지 않죠 그래, 렛츠 하비타임이다. 가자! 자, 1회차. 어, 희그마띠. 자, 자, 부릅띠. 자, 우리, 청소의 대가 코비띠. 자, 우리 니코로비 고고학자띠. 극혐 좋은 이띠 쭉쭉 갑니다 자뿌랑키 쓰레기 아 이거 동끼를 안거려 초파 쓰레기 부록 쓰레기 아 이거 아날샌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아 캐버디 버디버디 버디, 캐버디 아주 개 쓰레기 갑네이 장고 장고 장고 쓰레기 이거 조졌지 이거 지금 아, 킹검아, 어, 쓰레기 씨, 아, 씨. 확률, 확률이 확 좋다고 하셨요 여러분, 확률이 좋다면서요. 어어... 조소 씨 모양, 자, 여러분, 자, 바로 다음 스테이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자, 자, 자, 자, 그래 뭐야 이거 뭐야 콜라 줬다 콜라 이 콜라 이거 뭐예요 이거 나 이거 콜라 활용을 잘 안해봤어 이거 콜라는 우리 망이가 전문가니까 망이한테 좀 물어봐야겠다 망이 콜라 이거 엄청 잘하는데 자 다음 스텝 갑니다 다음 스텝 레츠고 다음 스텝 250개가 남았고요아 여러분 간다 달린다 달린다또또 또 평지를 걷네동길를 걸어 이게 나오는 거야 아 가다. 일회차에서 짤랑 소리가 나야 돼. 아킹 쓰레기. 아 헤르메포 쓰레기. 아 헤르메포 쓰레기. 아 주로 쓰레기. 아청소에 대가 코비 쓰레기. 아 클릭 쓰레기. 아 이게 또 느낌이 안좋은데 상대 쓰레기 아 줘라 그냥 아 12시 너무 살걸 그랬나 아 상대 쓰레기 아 안돼 두개만 제발 아아 아. 멀미난다 멀미난다 멀미나 멀미가 나네요 멀미가 나요 콜라는 왜 이렇게 주는 거예요? 나 옛날에 콜라 이렇게 잘 받은 적이 없는데 콜라를 계속 주네? 아나 200개만 쓸거란 말이야 다시 가기야 아달려라님 고마워요 달려라님의 기운을 받아서 1회차에 레일리가 딱 떠주면 얼마나 좋겠어 하지만 뜨지 않지 아... 1회차 똥 자, 추쓰레기 하치쓰레기 우섭쓰레기 우섭쓰레기 이러면 안된다는거야 어... 추쓰레기 아... 저라면서 봅니다. 하... 레... 그래 레일리시된거 내가 알고 있어. 근데 나오지 않아. 남이 쓰레기 캡틴 크루 쓰레기 어떻게 지금 안나오는거 익숙해지고 있어. 지금 이거 내... 아... 씨. 여러분 아 게임을 껐다 키는게 낫겠지? 야 이거는 거의 매기는거 아니냐? 껐다 킬까? 껐다 키는게 낫까? 껐다 킬까? 어떻게 할까? 껐다 킬까? 아예 껐다 킬까? 아 이건 아니잖아 그래 게임을 껐다 키자 지금 뭔가 좀 재수가 없으, 없는 것 같으니까 게임을 껐다 키자 아 이거 안될 것 같아 자 게임을 껐다 키자 게임을 껐다 키겠습니다 어우 이거 막 재수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요 이 안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자자자 자, 자, 껐다 켰어 껐다 켰어 아우 이거 씨. 이거 문빨이 안 붙는 것 같아가지고요 아내 목표는 레일리 두 개였는데 간다 가자 가자 아아 아, 마왕이가 계속 마왕이 힘을 준다 아한번더한번더 가기다 간다 세 번이 남았거든 출발 바로 할게요 가아 돈길을 안걸어지게 안나오는거야 이야. 아 이거 안돼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원발로 접는각 나오는거야 이거 아 갑자기 흰수염 나오서 갑자기 아아 아... 흰수염이라니 갑자기 갑자기 흰수염이 나오지 뭐야 아 쭉쭉 가보자 일단 가보자 계속 가자자자 계속 가, 자, 짜자, 계속 가. 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아, 멀미난다, 멀미나. 아, 이제 멀미가 나. 아니, 봐봐, 이 스모커가 내가 샹크스랑 인연이 없잖아. 그럼 샹크스를 넘어가는 레일리랑도 인연이 없는 거냐고? 진짜 멀미가 날것 같아. 계속 가. 쭉쭉 가. 아, 씨. 몇개 남았냐? 100개 남았네. 야, 씨. 다이아 5개로, 어? 와 이거 뭐 건너뛰기 한다고 달라질까? 아 지금 150개 썼어 150개 1 5 0개 이렇게 날린거야 아 한번만 건너뛰기 해라 이거 뭐 되겠니 이거? 아 여러분 게임을 끄고 싶네요 아아 아, 역시 바로 해야되나? 어 200개 썼어 나나 지금 200개 썼어 200개 어떻게나 지금 되게 우울해질라는데 이거 어떡하냐 건너뛰기로 잘나온다고? 이거 애초부터 정해진 운명 아니, 운명이 아닐까? 이제 나와요 하비님 이제 나온다? 어떻게 그걸 확신해? 아, 그리고 나 레일리, 아, 레일리, 씨 아, 레일리, 그러니까 우르지, 우르지도 나온단 말이야 6월에, 아, 아, 아, 아.. 한번만 더.. 그래 한번만 더! 진짜 딱 한번만 더! 느낌 알겠지? 간다 그냥 딱 한번만 더 한번만 더 안돼.. 아 건너뛰기하면 너무 허무할 것 같아서 그래 스킵해라 스킵하면 나온다 아 그런게 어딨어 그러고서 스킵 누른다 그럼 아 고스 바운티 건너뛰기에는 반말이고 아 간다 다섯번째 자 건너뛰기 하나 둘셋 아씨 건우티 도플라 민고 나왔어 도플라 가 도플라 나왔어 야, 민고 나왔습니다 민고 아나 우루지 뽑아야 돼나 우루지 뽑아야 된다니까 우루지 아다 쓸까? 아 그냥 다 쓸까 이왕 이렇게 된거 아 이러면 우르지 어떻게 뽑아 그니까 러우르지를우르지우르지도 해야되잖아 아 어떡하지? 본사문이 거고 바로 제 도전 남겨둬라 올인합시다 아 어떡하지 해요 여러분들은 하자고 쉽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근데 나는 그게 안된다고 응? 이것 봐 지금 맹호님이 굉장히 현명한거야 오늘은 아닌 것 같네요 자, 유튜브가 뽑으려면 다 쓰고,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겨두고. 우루지가 있어서 그러지 우루지가 나온대잖아. 아. 어떡하지? 지금 우울증 걸릴 것 같거든? 엄한 것들만 다 튀어나가 봐, 아주 그냥. 아. 그니까. 러 아, 이거 어떡하냐? 자 일단 올려보자 아 정말 어 거프 다시 떴네 거프 다시 떴다 거프 거푸. 거프가 다시 떴네 올랐네 여러분 거프 다시 떴네요 자전번폰 오르고 조각도 오르겠고 홈으로 가서 아.. 정말 우울하다 정말 정말 우울했는데 진짜 너무너무 우울한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아.. 버프 구리다고? 아.. 진짜 울적하다 울적해 자 일단 뭐, 준, 뭐 준다는데 일단 다 받자 이거 조금 업데이트 되면서 뭐가 바뀌었네 자 아, 요거 받아주고 오케이 자뭐더 주니? 아 이거 쓰고 싶다 9,900원 아 정말 웃긴 뭘뽑 시공님 못 뽑았어 못 뽑았어 조졌지 뭐야 아주 아... 미치고 팔짝 뛰겠다 역전의 강자... 내가 역전? 아, 내가 역전의 강자인데 이거 역전을 못해요 역전의 강자가 명왕의 발도, 명왕의 천자 아 명왕이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이 명왕을 못 뽑네 이거 아우, 진짜 우울하다, 진짜. 진짜 우울증이 아주 지대로 걸리겠다.